우선 인테이크 파이프를 탈거합니다 각종 커넥터 및 호스는 마킹을 해 구분지어 준후 탈거하고요 슈퍼차저 구동벨트를 탈거합니다 고정너트를 탈거하고요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탈거합니다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10만키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일이 나오는 차량을 보질 못했네요 슈퍼 차저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터보 차저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윤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품 드림 플러그와 브리드 어댑터를 준비합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슈퍼 차저 순행클 컬러 피밀 스로트 바디도 클리닝합니다. 플랩의 색깔만 봐도 알수 있듯 오염이 심한 흡기 밸브의 모습입니다 깨끗해졌죠? 색깔이 잘 돌아왔네요 신품 브리드 어댑터를 장착합니다 흡음재를 깔아준 후 슈퍼차저를 장착합니다 슈퍼차저 고정너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분해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아우디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보충하고요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세척된 컴프레서 플랩과 스로틀 밸브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전을 다녀온 후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면 아우디 A6 3.0 TFSI 슈퍼차저 오일 교환이 종료됩니다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